미니언니 오늘 만족하시나요? 네, 네. <웃음> 방송이 끝나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이로 줄이고 있습니다 긴수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처음이에요 큰일났어요 내일 당장 막 줄여달라고 하는거 손톱이 기니까 들어가는 컬러도 많네 저는 처음으로 긴 손톱에 처음으로 마블합니다 실업이니까 툴로 해도 되겠죠? 오.. 실업은 툴로 해요? 툴로 단속에 이어도 되게요 근데 이거 야광이에요 야광 잘 돼요? 어? 야광 잘 되던데요? 큰일 났데 왜요? 제 취미생활이 응. 공연 보는 건데 <웃음> 깜깜한데 제 손톱 불빛나면 어떡해요? 손톱 집고보세요 손톱도 긴데요? 태어나서 처음 발라보는 컬러. 이좀 요리요리 할때좀 요리요리 할 때도. 어, 그런 파란 계열을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 <웃음> 보라, 빨강, 이런 걸 해봤어요. 짜잔. 오른손, 왼손을 동시 진행 중이에요. 또 근데 진짜 마블 처음 해보는데 너무 예쁘다. 오! 이런 쉐입도 괜찮네요. 음. 의뢰인이 원하는 쉐입은 아잖아요 <웃음> 아, 방송이 끝나도 의뢰인은 의뢰인인가요? 그렇죠. 이런 성형뿐. 그리고 이쪽 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연장한 거 되게 하나도 안 불편하네 아직은. 일안 하고 <웃음> 아직 타자를 안잡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제 취향 알고 계시나 그.. 모르시겠죠? <웃음> 이거 보시는 건데? 제 취향은 사실 원래 클리어 바탕에 포인트로 수화하는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데? 약간 진주 펄 느낀다는 걸 완전 좋을 거같요 예쁘지 않아요? 응, 이건 예뻐. 프로 이번 거 너무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응, 이건 진짜 예뻐. 응. 아, 이렇게? 응. 음, 예쁘네. 이거 이제 뷰리 쌤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뷰리 쌤 좋아하는 헉! 느낌이잖아. 그래, 이거 국원의 부품. 쉘 젤. 응. 근데 입자가 더 작은. 내가 좋아하지. 응, 아주 사랑하지. 예쁘죠? 예쁘죠? 살짝 흰기도 들어가서 더 예쁘지 않나 이거 약간 유튜브에서 영업 다 했죠? 상세 페이지 보고는 사실 감을 잘 못했는데, 실제로 바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예쁘면, 어, 이렇 벽에 들어가야 돼. 응. 이거 뭐 햇빛에 보면 이더 예쁠 것 같아. 응. 이거 혹시 우리 푸롬 영상이? 근데, 이거 혹시 이거 푸른 거기 올라가는 건 아니지? 네. 네, 네. <웃음> 이거 근데 사, 이거 사진에 올릴 거 맞지? 음, 예쁜면 예쁘다고 해야죠. 음. 여러분 푸른 젤은 음. 예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예쁘네. 응. 클레르 프랑스어로 밝은 빛의 뜻을 가지고 있대. 이거 진짜 후회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웃음>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밑에 마블이랑. 그렇죠? 응. 그렇죠 너무 예쁜데? 근데 <웃음> 네, 이게 사실 파우더면 조금 귀찮잖아요 두께도 두꺼고 있고 파우더 바르고 난타 바르고 문지르고 또탑팔러요응 근데 요거는 젤로 데이터 진짜 너무 예쁜데? 음, 이 겨울에 올려도 눈 느낌 날것 같고 응. 여름에 올려도 진보 느낌 날것 같고 응. 오, 더 이거는 더수 갖고 있으면 그냥 사르사출를 약간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컬러제는 아니 특수한 컬러제? 응자가꼬게요 고버리의 미스같아 그냥 손톱한 손톱을 좀올게요 근데 쉐입이 이래서 많이 두껍게 올려것거같지 않지 그게그게어 근데 진짜 손톱이 이렇게 크면은 막 수화랑 파츠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 하고 싶어요 <웃음> 아니요? 어, <웃음> <웃음> 됐다. 어, 어, 야광 보여. 야광이에요? 응. 야예 응. 어, 위에 끌레를 올렸는데도 야광 비응이탑 광이 장난없죠. 저는 이 탑들이 좋아요. 해 아니, 예시. 이제 잘하는 제이렇게제 부족. Look, good, good, good, g o 이 d good, good, good, g 이거 진짜 예쁘다. 너 끌, 끌로 o o d g 끌 o d 끌로에끌 good, good, good, good, g o 오 d g o o 응. 아까는 너무 길었어가지고 진짜 진짜로 안녕하세요 치는데 이 이용 누르면 디그 눌리고 기 ㅈ 누르면 ㅅ 눌리고 탑 바르고 완성샷으로 지금은 그 앞에 썸네일 만드는 중입니다 미니반대는 좀 고생하고있죠 짠 완성샷이에요 진짜 이쁘죠 너무 예뻐 오 이런 쉐이면이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연장을 하고 이렇게 긴건 처음이거든요? 이거 이제 타재를 적을 거예요오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미니 감독입니다 쳤는데 괜찮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오타가 나는 지안나는지뭘자보지 이 연... 연장... 아, 끄면... 좋아하는데... <웃음> 하는데... 좋아요. <웃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일단 타자 치는 거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응. 너무 예뻐. 자연광 <웃음> 진짜 예쁘다 이게 밑에 마블을 깔아가지고 엄청 영롱하지 않나요? 어떡해 내 손톱인데 너무 예뻐 이게 음. 네, 끌레 끌레 끌레르. 끌레를 끌레를 바른 게 신의 한수 너무 예쁘다